김밥이네. 니코아니야누구니데라고니야 네그 니코라고? 네 내코야 그 맛있냐? 맛있냐? 아,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맛있어? 응 아빠가 해준거야 라고니가라 해준 진짜 치밥가네 아... 아내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온 지 11년째 결혼하고 살다 보면 온갖 의외 사고, 놀라운 일들, 어려움, 장애를 겪게 된다 놓친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보다 대담하게 계속 가는 게 낫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는 지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운전대만 안 잡았으면 벌써 내렸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약이 있는 거다 그래야 약사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나도 사는 거고 내가 살아야 다른 누군가도 먹고 사는 거고 냉장고가 비어있다 내가 준 생활비가 모지란가 보다 얼마를 더 줘야 냉장고가 가득 채워질까? 정말 궁금하지만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그냥 가만 많이 두는 게 계란이라도 먹을라 그랬는데 계란이 3개밖에 안 남았네 한 개는 딸이 한 개는 와이프가 한 개는 잔인어른이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메리카노에 식빵을 하나 구워 먹어 봐야겠다 분명히 어제 식빵이 있었는데 안 먹어 커피나 한잔 먹어야겠다 나한 개가 남았으니까 와이프 더러운 세상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방송에서 누군가가 그러더라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처럼 아무리 번호판이 있어도 주유비를 안 벌면 길을 다닐 자격조차 없다 아니 누가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나 벌어도 벌어도 모지르니까 그런 거지 모지르면 걸어다니면 되는 거고 아니 걷다가 힘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되는 거고 내가 멘탈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낭얘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자괴감이 들더라고 사람마다의 사정이 있는데 꼭 자기 말이 답이야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이다 난 얘기 들으면 더 힘들어져 오늘은 사무실로 출근을 해본다 커피 마시려고 사실 우리 사무실 커피 맛집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커피를 담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다 맛도 있는데 돈도 안써뭐 사실 오늘 굳이 사무실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다 내가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 이사님이 계시다 커피를 내 것만 타왔다 타이밍을 놓쳤다 조용히 앉아 뭐든지 일이란 결과를 뽑아내지 못하면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는 거다 그 흔적조차 없으면 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게 된다 지키는 게더 힘들어 하, 더러운 세상 점심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퇴근을 했다 매우 생소하고 낯선 우편물이 내 눈앞에 있다 우편물이 샤넬? 왜? 샤넬에서 올 왜?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는데 어때? 엄마일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 또 <웃음> 야 아빠는 집살 생각 없는데? 뭐야 아빠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쉴까? 아빠 아니, 나가서 돈이나 버려. <웃음> 야 엄마 오니까 빨리 집이다 청소해. 혼나 너. 모니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너만 일내일안 하면 굶잖아 누가 알면 너가 일하는 줄 알아 <웃음> 네가 다 먹여, 먹여 살리는 줄 안다고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 <웃음> 야, 야 뭐라 고얘겠네 사람들이 어? 나는 맨날 응. 노는 줄 알아 그러면너 때문에 그래? 어. 축하해 뭐 하는 건데? 사고 싶은 게 많아 응? <웃음> 사고 싶은 게 많아 일하는 거 아니고? 아니 일을 해야 사고 싶은 걸 사지 그러니까 <웃음> 응. 일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지금 일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안 보이냐? 네. 아,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알아? 뭘? 내 장바구니에 어? 어. 얼마가 담겨 있는지 알아? 뭐 알바야? <웃음> 2천만 원 담겨 <웃음> 있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장바구니에 담는데 돈 드냐? <웃음> 진짜 장바구니에 내 마음대로 담지도 못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궁금해서 <웃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어, 거고. 추가라 일하는 데. 거짓말하고 있네. 너는 <웃음> 야,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응. 잘 살다고 이러겠니? 너 장바구니 뭐 담으면 이제 한번 보자. <웃음> <웃음> 너, 어, 좀 보여 줘 봐. 코드 뭐, 장바구니로 공개하라 그래? 장바구니에 담는 걸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장바구니에 담는 거. 아까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내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음. 그만큼 그 뭐라 그러지 평소에 그 마음가짐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물어보는 아니, 거지. 아니 뭐. 장바구니까지 관리해. 장바구니에 내 마음대로 놓을 수 봐, 있는 봐, 거 봐, 아니야? 봐봐 방 <웃음> 야, 어디 한번 보여. 야, 야. 신 야, 올려봐. 음. 야, 솔직히 신발. 음. 장바구니에 가방. 내가 마음대로 가방, 장바구니 가방, 장바구니 가방, 내가. 가방. 옷, 옷. 어때? 키친타월 있다. 키친타월. 키친타월. 그 중에서 너 신발은 내가 사줬네. 생생내는 거지. <웃음> 나는 내가 신을 신발 안 신고 어, 와이프 신발 사줘. 내가 사고 싶은 옷, 나, 어, 바지가 찢어져도 내 바지는 안 사고 우리 딸내미 옷을 사입히는데 돈 써, 그지? 뭐래? 아니 뭐 생활비나 팍팍 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네. <웃음>